안녕하세요. 스포보드입니다. 이번 주카라바오컵 중결승 1차전에서 맨체스터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맞붙게 됩니다. 맨체스터 더비는 지난달에도 한 차례 있었는데요. 솔샤르 감독은 역습축구를 선보이며 이티아드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경기에서 2대1로 맨시티를 제압했습니다. 12월 7일 맨유는 맨시티의 수비진을 수차례 무너뜨리며 마샬과 레시포드의 골 뿐만 아니라 여러번의 골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맨시티의 니콜라스 오타멘디가 후반전에 한골을 만회하긴 했지만 맨유를 따라잡기는 버거웠으며 이로 인해 맨시티는 리그 타이틀 방어 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패배했습니다. 맨체스터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맨유가 지난번과 비슷한 전술 을 들고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가르디올라의 인터뷰에 의하면 맨유는 상당히 비슷한 전략으로 나올 것이며 올드 트래포트는 이티아드 스타디움과는 다르기 때문에 유의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을 더 살펴보자면 맨유는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팀이며 달리는 축구를 구사할 때 영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팀들 중 하나라고 칭찬했고 다니엘 제임스, 메이슨 그린우드, 앙토니 마샬 마커스 레시포드, 링가드와 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맨유는 많은 역습을 시도할 것이며 그것이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번 혹은 세번그 이상 가능한 한 많은 역습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기에 맨시티는 맨유를 상대할 때 달릴 기회를 내주지 않기 위해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달릴 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지만 하 일단 맨시티는 페이스대로 경기를 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경기는 맨유의 승리로 끝났지만 점유율과 기회 창출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맨시티가 지배했던 경기였습니다. 과르디올라는 맨시티가 많은 실수를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월 8일 수요일에 다시 한번 맞붙게 될 경기에서는 맨유 선수단을 뛰게 두지 말자라는 생각만으로 준비하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경기 때 3-4번의 실수로 맨유에게 찬스를 허용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맨시티가 펼친 경기력에 만족하며 많은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올드 트래포트에서 열릴 경기에서는 골을 넣고 저번 경기와 같이 맨시티가 지배하는 게임을 하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솔샤르 감독은 맨시티와의 경기를 앞두고 맥와이어 상태에 대해 진전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맥와이어의 복귀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되며 가능한 많은 회복시간을 주겠다고 하면서 지난 경기 질병으로 불참했던 링가드와 마시알 역시 아직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며 모두 뛰기를 바라지만 경기 당일 아침에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골키퍼는 다비드 데야 대신 세레이오 로메로가 골문을 지키며 무실점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펩과 솔샤레의 인터뷰를 살펴보니 맨체스터 더비가 더욱 기대되네요. 여러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 이두팀중 어느 팀이 이길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상 스포보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